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지난 6월 19일 중국에서 처음 개봉한 천마행공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보면 알수 있듯이 sf 장르의 이 영화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포스터가 공개되고나서부터 해외는 물론 중국 내부에서까지 큰 논란이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문짝만하게 박힌 캐릭터의 모습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헤일로 시리즈의 마스터 치프입니다 정말 대단한 점은 그냥 단순히 대고 그린 수준이 아니라 일러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좌우 반전이란 조명 좀 넣어주고 리터칭을 조금 한 수준입니다 이게 여러 버전의 포스터 중 하나라면 좀 국가를 감안해서 그렇다 치는데 중국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면 그냥 대놓고 우리 마스터치프의 얼굴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보아 완전히 공식 포스터로 이용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표절이 일어나자 엑스박스 측은 엑스박스 공식 웨이보를 통해 헤일로는 막을 수 없다 헤일로 인피니티는 올가을에 마스터 치프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라며 표절에 대해서 과격하겐 아니지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과연 중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 개인정보 탈탈 털리는걸 감안하고 웨이보를 통해 직접 중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래저래 표절인걸 인정하고 빨리 고소를 하라는 친구들도 보이지만 손 위치가 다르다면서 쉴드를 치고 있는 친구들까지 인구가 많은 대국답게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피력되고 있는데요. 다른건 다 그렇다 쳐도 손 위치가 다르다고 육하는 댓글에 따봉이 170개나 박힌건 현재 중국의 저작권 의식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열때문에 포토샵도 쓰지 못하는건지 좌우반전이라는걸 전혀 모르는지 참 이상한소리를 해대는데 제가 그런 친구를 위해서 포토샵으로 한번 직접 좌우반전을 한뒤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가져다 쓰기도 정말 힘든데 이쯤 되면 쉴드 치는 댓글이 전부 비꼬는게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네요 심지어 몇몇 개여있는 중국인들은 일러스트도 똑같이 베껴놨으니 내용도 헤일로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중국 내부에서 조차 많이 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헤일로라는 게임은 북미에서는 거의 종교급으로 추앙을 받는 게임인데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졸업직에서 마스터치프 코스브를 하고 나타날 정도입니다 근데 어디 좀덜 유명한 듣보잡도 아니고 이런 초절정 인기 게임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참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궁금해서 웨이보에 올라온 거몇개더 찾아보니까 최근엔 아쿠아맨 포스터도 표절했더라고요 뭐 사실 우리나라라고 이, 이게 없던 건 아닌데 얘네는 재밌는게 이걸 지금 상영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무슨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이걸 검수해주는 팀이 없는건지 어차피 베끼던 말던 배제라인지 이걸 베끼고도 문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의미에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엑스박스의 대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역시 그 나라... <웃음>